뿜뿜 만이야 뿜뿜 그빙타야빙이어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꾸입니다 오늘은 한국에 없는 베트남의 특이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한번 바로 내려가 볼까요? 음, 1층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 오기로 되어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신장. 안녕하세요 진짜 촬영해야 됩니다 오늘 홈세인아홈세 예, 스케줄 적혀있는데요 적혀 매니저님 어제 밤부터 갑자기 스케줄 모든게 변경돼서제 스케줄은 예 아, 이거 죄송합니다 몰라봐야 죄송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홈세신홈 왁싱입니다 여러분 아마 한국에는 거의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특이한 시스템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왁서가 도착을 했고요 제가 지내는 이곳에서 받게 됩니다 여러분 가격은 마지막에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오늘 왁싱을 받을 예정입니다. 한국에서도 예, 왁싱을 많이 하죠. 근데 베트남은 여성분들은좀 왁싱을 많이 안 하고 여성분들이 좀 왁싱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한국은 남녀 구분할 것 없이 모든 분들이 이렇게 왁싱을 하는데 베트남은 편하게도 집에서 왁싱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 이런 직업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이런 여성분들에게 뭐 이상한 걸 강요한다거나 오바이들한테 분분하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일입니다, 일. 서비스만 받으시고 어차피 이 친구들한테 분범하자고 해도 아 안해요 안해요 이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정상적으로만 서비스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루는 다이 uh, uh, uh, 어... 어...무탕? t c 조금 밖에 안해서? 네. 카 필요 없어요 네. 한국말도 어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함은 조금 덜해요 어 근데... 어, 이거 더 이거 더문요 배죠 배죠 서비스. 서비스. 여기도? 어. 있어. 기다려. 어. 이렇게 좀 조금. 어. 여기 아파네 여기 아파? <웃음> 어라 어라 여기 아파 무서워요 아니 괜찮아 알았 <웃음> 이거 원탐 첸지 응? 그 이거 이렇게 하고 응. 버리고 응. 다른 아 한번 할 때마다 한번만 사용하고? 응아 한번 하고 버리고 한번 하고 버리고? 응. <웃음> 아파 <웃음> 한국 왁싱이안 아픈데 여기는 조금 아파요 한국 그.. 이.. 4일 아.. 못난? 응 이렇게 그 손님 토킹토킹이 아니 공부 아 공부한 게 아니고? 네 토킹토킹? 토킹? 네 나도 베트남어 토킹토킹 토킹. 음. 나도 한국 음식 그 좋아 아 한국 음식 좋아해요? 응 하나 둘셋 됐어요 여기많요 한국 음식 뭐가 좋아요? 자장면자잠이 응. 김치찌개? 김치찌개 오빠는 응. 분자 좋아요 어, 맞아 분자 그리고 빽새어빽새검 껌수오 껌, 껌순 음 봄보? 봄보, 봄보 알아요? 봄보 다른 사람 몰라 다른 사람 몰라 그리고 뺑짱눈 빵짝눈 어디 사? 하노이에서 먹었어요? 뭐... 저기 어찌면, 그, 워킹 트리스? 응, 응, 후에, 거기에 있던데요. 그래 맞아. 이거, 왁싱, 일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그럼, 본남? 야, 돈 없어. 왜요, 이거? 사람들 많이 안 해요? 사람, 그, 보통, 조금. 음. 그, 다, 손님, 그, 한국 사람. 베트남 사람, 그, 왁싱 좀, 몰라. 베트남 남자들 안 하죠? 응, 몰라. 뭐? 베트남 남자, 그, 생각 없어. 그, 왁싱 응 그러니까 네. 베트남 남자들은 왁싱하는, 왁싱하는 걸돈 쓰는 걸 싫어해 근데 여자들은 왁싱 많이 해요 네 맞다. 근데 남자들은 안해 차라리 그 돈으로 가라오케 가 아니, 맞죠? 아니. 맞아요 아니 아,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은 돈못 벌어 많이 털 조금 조금 있다고? 응 조금 조금 있어 응네 안돼 응. 네, 안 돼. 네. 응. 조금 있다 이도또있어는 일... 어. 미국? 미국? 미국 없어 그 미국 없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국도 조금 조금 있어 미국은 조금 조금 있고 이렇게 아파요? 베렛나로까지 이렇게 흘린다 베렛나로 조심 많으세요? 세요? 나쁜 사람들도 많죠 많아 얘기해봐요 어떤 사람이야? 뭐그 붕붕은 당연하고 붕붕 아니야 붕붕 그 보통 보통? 어그 빙타야 빙타해? 어 붕붕, 그, 붕붕 붕붕은 거, 그냥 빙타 그냥 그냥 만해줘안돼 어. 그럼 스탑 어 그럼 스탑 어. 근데 빙타해 어떤 빙타해? 이렇게 와싱 그 몰라 와싱 오떻게 어. 몰라 어. 아그 와싱 해줘 그 생각해 와싱이 New s 서 v i e t w 그 a t Soviet, cool, c o o 해. c o o 해. c o 그 l cool, 그그다 했어? l c o 어 l cool, cool, cool, 이 o o l cool, c o o 다 cool, 네. o o l c o o 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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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많아? 가격이 한국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베트남에 와서 왁싱을 하고 계십니다 어, 이제 한국은 조금 더 왁싱에 진화를 해서 슈가링이라든지 이런 왁싱들이 있는데 여기는 아직까지는 슈가링 왁싱 없습니다 하나 둘셋 아, 시원하다 니에오과 네. 아니 한번더한번더 해야 돼? 한국사람 음, 응, 한국 사람 많이 봐. 오빠 거, 한국 사람 많이 봐. 그 어떻게 나돈 줘? 아이, 고, <웃음> 컴 <컴깐! 웃음> 고마워. 개끗해개코해개코가개 개코테. 개고테개코